다가 오지마. 다가오면 가만 안 뜨겠어. 하하하하. <웃음> 재밌는 인간이네. 야. 예. 아! 어. 어. 어. 에이 뭐야. 에이 내 머리. 에이 내 머리 어디 갔어? 에. 어? 아. 아니 어떻게 머리가 잘렸는데? 봐을래도좀 참아줘, 알았지? 아. 어. 어? 이 냄새는 그저 혈기가 있어. 어. ]이다. 내 집고, 내 뒤에 있어!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가만 안두겠어 <웃음> 재밌는 인간이네! 야! 야! 야! 어이 어? 어? 어? 뭐야! 어이내 머리! 어이내 머리 어디 갔어? 에이! 아! 아니, 어떻게! 머리가 잘렸는데,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어? 어? 어? 너도 잡아먹어주마! 아! 아! 뭐야 혈기가 인간을 보호해 이 녀석이! 조심해 내 주거! 우리 오빠 아, 건들지 아, 마! 아, 아, 인간 녀석을 감히 내 머리를 잘라?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려라! 아, 아, 아, 조심해 아, 내 주거! 아, 안녕. 이제... 아! 이야! Yeah! <목소리> 헉! 머리가 꼈잖아! 당장 도끼 앞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릴게! 에! 그럴 수 없어! 너는 아침이 되면 햇볕에 다 죽을 거니까! 그대로 박혀있어! 혈기 녀석아! 내 e t 아 <목소리> 하나 처치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어, 누 누구세요? 나는 오로코다키다. 어, 조명과 기유라는 사람이 말하신 그분이시구나. 자, 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하아하 감... 아! 감사합니다, 내지코. 아, 이 가방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 아, 그래, 어서 들어가봐. 자, 들어. 아, 내지코, 괜찮아? 아, 근데 우리 내지코 생각보다 아 무겁다. 아, 너살 많이 쪘나봐너몇 킬로니? 뭐? 뭐라고? 5 1일 킬로. 자, 저기하고 나를 어서 따라오라. 어디 가시는데요? 빨리 따라와! 아우 진짜 빨라 아저씨요! 살려져아이 토끼를 빼줘! 어하 하침 하침을 안 줘! 아! 아 같이 가요 아저씨! 아 진짜 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어, 아저씨 아저씨 무서워라! 했어요? 아니 마라톤을 했어요? 저 잠만 메고 어서 들어오구나.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너기사대때 들어가고 싶다고? 네 맞아요. 우리 식구들 그렇게 만든 혈기 그리고 우리 네지코 제가 꼭 인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기사대때 들어가야 해요. 그렇다면 네가 기사의 검사가 되는 자격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험하도록 하겠다. 자, 따라 나와.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 기전까지 이 산을 내려오면 내가 널 인정해주마. 그리고 내직코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 이만, 호아아발또하어 진짜 <웃음> 괜찮으세요? 이따보자! 슈하하아 좋아! 난꼭 기살 때가 될 거야. 너날수 있어 코지로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코지로 더 빨리.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 여기다. 에? 어, 아? 어이 뭐지? 어? 아니 여기에 화살 한 야, 야 어? 어디? 아! 오호신 화살을 제 몸으로 다 흡수를 해버렸네요 훌륭한기살때가 음. <웃음> <기사일> 되겠어 <웃음> 자 지금부터 너는 물의 호흡을 배울 것이다 전집중 호흡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최 모르겠어요 잘들어라 호흡만 잘해도 거대한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자! 천집중 호! 천집중 호! 아니 방금 만 나오는데? 야이씨! 아, 죄송합니다 다시! 천집중 호! 이거 저 아닌데요? 어, 미안하다 다시! 천집중 호! 천집중 호! 음... 아이가 보리밥 괜히 먹었어 좀 장난해! 다시 전집중 후 전집중 후더 이상 나는 널 가르칠 게 없다 마지막으로 이 바위를 반으로 가려면 널 최종 선발대에 보내주겠다 아이 스승님! 저 돈을 어떻게 반으로 갈라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자 우선 이 검을 받아라 이 칼로 저 돌을 반으로 가르라고요? 그래, 꼭 그래야지만 너는 기사의 검사가 될수 있다. 자, 꼭 성공하길래. 난 가다. 아 아, 이걸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을 저기요? 저 저기 선생님, 선생님. 아, 하... 아, 진짜. 어쨌든 나는 꼭 기사의 검사가 될 거야. 내집코를 위해서.